발주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주치를 따르고 저 깊은 마음으로 발주치를 따르고 저 찬풍하며 즐겁게 그 마음 싹 튼다. 팔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. 팔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. t